우리 유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도 성경 공부하러 우리 친구들 모여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먼저 선생님이랑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할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고 싶은 우리 윤현부 친구들 이름을 함께 불러볼까요? 김지호, 김지훈, 고우영, 구현진, 백건우, 이산호, 이혜준 이하율, 전예솔, 정하인 송영진, 최하건, 최수희, 최바다, 한세아 모두모두 모두 모였나요? 그럼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몇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사도신경의 첫 부분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하나요? 섭리라는 어려운 단어도 배웠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빠가 배워주신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럼 오늘부터 세 번의 공과에 걸쳐서는 그 다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오늘은 그 중에 바로 예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거예요.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어요. 우리 친구들도 응예응예 태어났을 때 아빠, 엄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아주 예쁘고 좋은 이름을요. 그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아기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그건 바로 성경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했어요. 이 아기의 이름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며 천사가 말해 주었어요. 이름에는 모두 다 뜻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름에도 각자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유대 나라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나 봐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뜻이 있었어요. 바로 구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에게 왜 하필 구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일,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한 분, 한 사람, 누굴까?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실 수가 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도 예수님을 잘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셨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이셔. 나도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쩔땐 하지만 나는 다른 것도 믿어.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할수 있어 훌륭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나도 그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했다는 것은 음, 좀 어렵긴 해요. 우리가 괜찮은 데에서 조금 조금 더 나아졌다 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 죽은 사람이 산 것으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보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산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산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살게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조금 어렵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도 있어도 보지 못하는 내 백성들을 살려주어라. 귀가 있는데 왜 듣지 못해요? 눈이 있는데 왜 보지 못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나는 살아있는데 하면서 아니라고 마구 발부덩 치면서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죽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주 멀리 멀리 떨어져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아무리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많은 돈을 주어도, 멋진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많은 일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를 죽은 데서 살릴 수 있고 죄 가운데서 구해내주실 수 있는 분은 구해주시는 분은 바로 한분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처럼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을 우리 꼭 기억해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이제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믿음을 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을 우리 잘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일주일 동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세 가지. 한번 우리 같이 친구들과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를 구해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구해주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구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배운 말씀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잘 들었는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자, 구해주시는 분, 맞았어요.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에서부터 구해 주시나요? 한 글자! 한 글자인데 뭘까? 음... 맞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 말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아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해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까 그럼 우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하고 볼수 있게 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맞아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분,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잘 기억해요.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 죄에서 구원해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신경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요 친구들. 안녕